반갑습니다 초릉부동산 소장 방인선입니다 어, 부산은 어느새 봄날씨예요 어, 날씨가 이렇게 많이 풀렸는데 저 위쪽 지방에는 도로 그냥 한겨울이 온 것처럼 찬바람이 쌩쌩 불 그런 자료를 <웃음> 오늘 국토부에서 추가로 발표한게 있습니다 한번 살펴보실까요 여기 보시면 국기 수요 차단을 통한 주택시장 안정적 관리 기조 강화 이런 제목으로 이제 발표를 했는데요 가장 큰 부분이 대출을 규제를 이제 더 강화를 시키고 그 다음에 투기 수요 유입 차단을 위해서 굉장히 거래를 제대로 하는지 자금은 똑바른 데서 나왔는지 그런거 조사를 좀 강화를 하는게 있고 그 다음에 조정 대상 지역을 추가로 지정을 했습니다. 경기 수원 영통 권선 장안 안양 만안 의왕 이런식으로 몇군데가 지정이 됐는데요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정부에서 이렇게 지정한 이유는 어 서울 지역은 굉장히 집값이 조금 빠르게 안정세를 회복을 하고 있는데 경기도는 작년 1216그 대책 이후에도 어 서울의 풍선효과로 계속 뭐 강남을 누르니 마용성이 떴고 마용성을 누르니 뭐 수용성 이러면서 또 인근이 풍선효과로 계속 집값이 가다 보니 어 이러고 나뚜두다가는 안되겠다 싶어서 이제 경기도 쪽 여기도 수원을 포함해서 몇 군데를 조정 대상지역으로 추가로 지정을 하는 그런 모습인 거죠. 이게 이렇게 오르고 있기 때문에 묶는다라고 나와 있습니다. 작년 연말에는 상승세가 굉장히 좀 오히려 소폭 둔화가 됐는데 올해 1월부터 1216그 규제를 하고 난 후에 연말에는 조금 둔화가 됐었는데 1월부터 개발 호재 등을 중심으로 그런 호재가 있는 지역이 굉장히 상승폭이 크게 이제 재확대되고 있다는 이런 판단 하에 다시 규제로 이렇게 묶었나 봅니다 보니까 수원 구리 화성 용인 안양 의왕 전부 다 확대가 됐습니다 이렇게 상승폭들이 그리고 서울에 이렇게 주간 그 아파트 가격 그거를 보면 오히려 1월달에 이렇게 좀 안, 하향 안정이 돼 있는 걸로 나와 있죠 도표상에는 근데 경기도는 완전히, 뭐, 이건 뭐 무슨 하느님 똥침 그래프입니다. 그죠? 날라가고 있습니다. 그냥. 이러다 보니, 이제 규제를 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어, 투기 수요에 대한 엄정, 대응, 이렇게 나와 있는데, 어떤 식으로 대응을 하느냐 봤더니, 조정대상 지역 내 주택담보대출 규제 강화. 규제를 어떤 식으로 강화하냐 하고 했더니, 그동안은 LTV가 주담대가 60%까지는 적용이 됐습니다. 근데 이거를 이제는 어 가격을 시, 시가 9억 원 기준으로 ltv를 이렇게 구간별로 규제를 차등을 해놨는데 9억 원 이하는 ltv 50% 9억 원 초과하는 ltv는 30%로 이렇게 규제를 한대요. 어 요거를 이렇게 표로 정리가 돼 있죠. 그냥 표만 봐가지고 또 이해가 안 될까 봐 여기서 설명을 해 놓기를 예전에는 만약에 6억 어, 조정대상지역 내에 어, 6억 10억짜리 집을 샀다 이러면 60%까지 이었었으니까 6억이 됐었죠 예전에는 근데 이제는 9억까지는 50% 5945 하면 4억 5천이죠 그 다음에 1억은 어, 10억이니까 9억을 초과하는 그 1억에 대해서는 30%만 나오니까 이게 3천만원 두개 합해서 4억 8천만원이 어, 최고대출금액이 되는거예요 그러니까 1억 2천이 줄었죠 이렇게 이렇게 되어 있고요어 근데 만약에 이제 서민 실수요자로서 디딤돌 대출이나 보금자리론을 이용할 경우에는 이런 대출은 또 일정 요건이 되어야 이용을 할수 있는 대출들이죠 부부 뭐 합산소득이 뭐 일정액 이하라든지 이런게 있기 때문에 이게 적용되는 경우에는 옛날처럼 그냥 70% 를 그대로 유지를 한다라고 합니다 어그 다음에 주택 구입 목적의 사업자 대출 예전에는 또 이런 항목의 대출은 그렇게 이제 강화를 하지 않았었는데 이제는 사업자 대출도 이렇게 똑같이 규제를 한다고 라 되어 있고요. 그리고 이게 그동안 투기 지역하고 투기 가열지구 내에서만 주택임대업이나 주택매매업 외에 업종 그영위를 하는 사업자들에 대해서도 규제를 했는데 투기 가열지구 내 집을 살때 대출을 이렇게 주담대를 금지하던 거를 어디로 해? 조정대상지역 전역에 다 확대를 해서 적용을 하겠답니다. 집 사는 사업자 대출 안 되는 거를 조정대상지역 전체 확대 그리고 조정대상지역 내에 1주택에 1주택 세대의 주택담보대출 그것도 실수요건을 요 굉장히 강화를 해놨는데요. 옛날에는 대출을 받되 그, 내 집을 처분한다는 처분약정서를 썼거든요. 입주해가지고 기존 주택을 2년 내 처분한다는 처분약정 근데 이제는 그리고 그동안 조정 지역 말고 투기과열지구 내에 있던 1주택자는 1년 내 처분 및미치조및 처분도 하고 전입의무를 그동안 이렇게 대출조건으로 주고 있었어요. 현행 지금 그렇게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걸 어떻게 개선하냐 했더니 여기 보면 2년 내 기존 주택 처분 및 미천 엔드 조건입니다. 처분하고 그리고 또 당연히 신규주택으로 이렇게 전입하는 것도 의무화가 되어 있는 거예요. 신규주택 전입도 의무. 2년 안에 팔고 그리고 당연히 이사까지 가야 되는 거예요. 새로 산 집에. 그래야지만 이 대출이 가능해졌습니다. 어, 그 다음에 이제 투기수요에 대해서는 또 합동적으로 조사를 이렇게 실시한다고 라 되어 있고요. 어, 이상 거래과열 어, 거래 현상이 발생한 지역은 다주택자들의 고가거래를 전수, 전수 전부 수전다 분석을 한답니다. 뭐 특정 몇 개만이 아니고 전수 분석을 해서 탈세 의의가 있는 경우는 예외 없이 세무조사를 실행한답니다. 이렇게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부동산 불법행위 대응반 그 다음에 감정원의 실거래 상설조사팀 이 팀들이 주요 과열 지역에 대해서 이상거래 및 불법행위를 집중 감시하는 역할도 하겠답니다. 그 다음에 이제 3월부터는 이게 굉장히 큰 부분인데요. 3월부터는 조정대상지역은 3억원 이상 어, 집을 샀을 경우에 주택 그 매입자금이 3억 이상일 때는 자금조달계획서를 제출하는 게 의무화가 되어 있는데 어, 해당 지역에 자금조달계획서가 제출되는 대로 국토부가 직접 그 자금조달계획서를 들이다 보면서 그게 거래가 이상한지 뭐 제출한 그 계획서가 뭐 문제가 있다든지 이런 거는 즉시 조사에 이렇게 착수를 한다라고 되어 있죠 어 옛날에는 그냥 근성근성 이거뭐 계획서만 제출하면 됐는데 지금은 증빙 자료를 다 첨부해서 제출하는 거기 때문에 옛날 내던 자금 조달 계획서와는 좀 차원이 다른 게 시행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3월 이후 계약분부터 라고 알고 있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그리고 그동안 이렇게 조정대상지역에 3억 이상만 진행을 하던 것을 이제는 또 추가되는 게국기과열 조정지역은 3억 이상 비규제지역은 6억 이상 주택 부산은 전부 비규제지역이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6억 이상 이제 거래를 하는 것은 이렇게 자금조달계획서를 전부 첨부해야 된다는 라 뜻입니다. 그러면 당장 부산에 지금 분양가들을 조금 이렇게 높게 책정하는 그런 지역들은 분양권을 사고 팔 때도 거래 금액은 분양가 플러스 프리미엄이 매매 금액이잖아요. 그러면 웬만한 지역은 이 피해가 형성돼 있는 지역은 이거 자금 조달을 의무화해서 다 제출을 계획서를 제출을 해야 될 걸로 보입니다. 이렇게 되면 너무 고가로 형성돼 있는 지역들의 분양권 그래도 비규제 지역인 부산도 조금 혹시 영향을 받지 않을까. 저 소장 혼자 걱정을 해봅니다. 음, 그다음에 음, 잠깐만요. 조정 대상 지역을 이제 추가로 지정을 해놨는데, 어 여기는 최근 집값 급등으로 시장 불안이 지속되, 지속되고 있는 경기 일부 지역, 그게 투기 수요 유입을 차단하고 실수요자를 보호하기 위해서 주정심에서 이렇게 결의를 거쳐서 지정을 했는데, 수원의 영통구. 권성구, 장안구 그리고 안양의 만안구, 의왕시를 조정대상지역으로 신규 지정을 했습니다. 내일부터 2월 21일부터 바로 효력이 발생이 됩니다. 총 하나, 둘, 셋, 넷, 다섯개 구역이 지정이 됐네요. 늘 여기가 지정될 거라고 투자자들은 나름 대비들을 많이 하고 계셨지 싶습니다. 맞죠? 왜 이렇게 지정이 됐냐 봤더니 손영통권선 장안구 안양만안, 의왕은 비규제지역으로서 여기에 1216 대책 후에 수도권 누적 상승률 1.12%의 1.5배를 초과하는 높은 상승률을 기록하는 지장 불안이 지속이 됐다는 거죠. 어, 그랬고요. 어, 이거 보니까 뭐 수원 영통은 8.34% 원선은 7.68% 장안는 3.44% 안양만화는 2.43% 의왕은 1.93% 정도가 올랐어요. 그리고 특히 수원 권선 영통 팔달은 2월 2주 주간 상승률이 2%를 초과를 했답니다. 아, 대단합니다. 한 주에 2% 넘게 올랐대요. 만약에 매매가가 예를 들어서 뭐 5억짜리라 그러면 5억에 2%면 얼마입니까? 산수가 안되네요. <웃음> 5억이면 천만원입니까? 2%면? 한 주에 천만원 맞나요? <웃음> 5억이라 치면 그런가요? 하여튼 뭐 높게 상승폭을 나타냈답니다. 산수가 안됩니다. 제가. <웃음> 그리고 이들 지역에는 광역교통망 구축 등 개발 호재가 계속 있기 때문에 앞으로도 계속 오를 그런 기대감이 이제 확산이 되고 있어서 어 이렇게 또 지정을 했다고요 단기 차익 실현을 위한 투기 수요 유입을 막으려고 이렇게 했답니다. 뭐 어떤 그 광역교통망이 있냐고 봤더니 수연영통에는 신분당선, 인더원의 동탄선까지 이렇게 신분당선이 있고요. 그 다음에 권선에는 여기도 신분당선이네요. 그리고 수인선도 있고, 수원장안에도 신분당선, 그 다음에 안양만안에도 월곳에서 판교선, 까지판교 의왕은 인더원에서 동탄선, 월곳도 판교선 이런 식으로 하여튼 교통이 좋아지는 것 때문에 집값들이 계속 올라가고 주자자금들이 유입이 됐다고 라 보는가 봅니다. 그 다음, 이에 동지역을 조정대상지역으로 지정해서, 그러면 어떤 게 끝들이 규제가 되냐 했더니, 대출 LTV가 당연히 규제가 되겠죠. 6 0이던게 50, 아까 9억 이하는 50, 9억 초과는 30, 이렇게. DTI도 강화가 되고, 세제면에 있어서는 다주택자는 조정지역으로 묶이면 당연히 중과가 됩니다. 중과되는 주택은 장특공에서 아예 배제가 되거든요. 장특공 아예 적용 안 됩니다. 그리고 청량할 때는 전매제한이 이제 일급지로 지정이 되면, 등기 7대까지 전매 제한입니다. 가점제 적용 확대. 가점제는 어, 우리 그게 추첨제가 보통 뭐 40%였나요? 어, 아니 아니. 비규제 지역이 가점제가 40%인게 어, 이렇게 조정으로 묶이면 75%까지가 아마 가점제로 배정이 되죠. 그럼 무주택자들한테 좀 유리해집니다. 그런 부분들은. 어, 그 다음에 대신 또 여기 어, 올해 6월까지 양도하는 그 다주택자가 1216 대책에 따라서 10년 이상 보유했던 집을 올해 6월까지 양도하는 경우에는 양도세 중과에서 배제하고 장특공도 적용을 해주겠다라고 되어 있는데 뭐 10년 동안 들고 있었던 집 같으면 뭐 산전수전 다 겪은 그런 집 아닙니까? 오르막 내리막을 쉽게 팔겠습니까? 분량 그렇게 안, 많이 안 나올 것 같습니다. 그죠 그러니까 특히 근본 지정된 이런 지역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조정대상지역 1지역 완전 1지역으로 지정을 해서, 전매제한 기간을 소유권 이전 등길까지, 기 전매제한을 강화를 한대요. 조정 대상 지역의 전매제한은 1지역, 2지역, 3지역 이래 나눠져서, 소주권 이전 등길까지가 기 1지역. 그 2지역은 당첨일부터 1년 6개월. 3지역은, 어, 당첨일로부터 공공택지는 1년 민간택지 6개월이거든. 부산은 3지역이에요. 지금 모든 지역이. 근데 조정에 묶여있을 동안은 1지역이었어요. 어, 이러면 꼼짝말하더라고요 정말로 불편하더라고요. 조정에 묶여있는 동안은. 어, 이렇게 이제는 조정 대상 지역에 묶여있던 모든 지역을 전부 일괄 상향을 해서 이렇게 다 묶는다는 그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앞으로 조정 대상 지역에 묶여있는 곳은 어, 다 그냥 등기 전에는 뭐 판다라고 보셔야 되겠죠. 그리고 요거를또잘 지키나 어쩌나 요 부분을 조정 그 대상 지역에 신규 지정된 지역하고 이 지정된 지역에 대해서는 향후에도 계속 지속적으로 집중 모니터링을 하고 과열이 지속될 경우에는 또 즉시 투기과열지구로 지정을 검토할 계획을 갖고 있다고 라 합니다. 또한 비규제지역도 면밀한 모니터링을 통해 과열 우려 시에는 규제지역으로 지정하고 그리고 규제지역 지정 이전이라도 관계기관 합동조사 등을 통해서 투기수요를 철저히 차단하여 실수요자 중심으로 주택시장을 안정적으로 관리해 나갈 거라고 합니다. 그럼 여기 우리나라가 어떤 식으로 규제가 정리가 되어 있냐 하면 여기 보시면 요 투기지역은 이렇게 서울 강남 서초 송파강동 용산 성동 노원 마포 양천 영등포 강서 종로 중구동 대문 동작 이렇게가 투기지역이에요. 투기과열지구는 서울 전지역 조정대상지역 전지역 범위가 투기지역 이러면 투기과열지구 조정지역 이 꼴이죠 이꼴요렇게 정리가 되어 있고요 그럼 경기도는 그동안 투기과열지구에 과천 성남 분당 광명 하남이 지정되어 있던게 조정지역에는 굉장히 많은 지역이 이렇게 또 조정지역으로 묶여있습니다 과천 성남 하남 고양 당연히 들어가있고요 남양주 여기에 별레다 산동 동탄이 광명 구리 안양 동안 광교지구 수원팔달 용인수지기형 요거다 묶여있는데 이번에 추가로 된게 여기입니다. 수원영통, 수원의 권선, 수원의 장안, 안양의 만안, 의왕 이게 신규지정이고 효과는 내일부터 바로 즉시 발효입니다. 요렇게 되어 있고요. 대구 지역은 대구 수성지구가 어 이렇게 투기가열지구로 묶여있죠. 투기가열지구로만 묶여있는 거는 대출에 대한 규제들이 조성지역보다는 그래도 조금 적용 안 받는 것들이 뭐가 있었어요. 었 이 이거는 왜 이꼴 조정 지역이 아닐까요? 어, 이것도 저는 불가사의합니다. <웃음> 대구도 많이 갔었는데 희한하게 대구 수승만대가 있고요. 또 불가사의한 것 중에 하나는 대전도 굉장히 많이 날라갔는데 대대광이라는 말이 그냥 나왔습니까? 이 중에 대 하나는 대전인데 단한 곳에도 걸려 있지가 않아요. 너무 신기합니다. 이것도 어 그렇죠? 그다음에 세종이 이제 이렇게 세 군데 다 묶여 있고. 천만다행으로 부산은 그동안 정말로 아무것도 아닌 그거에 발목 묶여있던 게 그래도 비규제 지역으로 현재는 풀려있고요. 다행입니다. 그래서. 어, 이게 오늘 국토부에 오늘 발표된 자료라서 좀 빨리 전달해드려야 되겠다 싶어서 이렇게 간단하게 올한번 소식 전해봐드립니다. 행복한 하루 되십시오. 감사합니다.